민희 <목소리> 때문에 지금 이리저리 필요한 물건이 많아요. 아 민희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. 거래 쳐가라고. 해쳐가는 커녕 전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.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근데너나 사랑해? <목소리> 아씨 글만 <글맛> 떨어지게 습기가. <목소리> 여기가 아저씨네 집이에요? 어 마음에 들어?